지난 14일 강서구민대관 우장홀에서 2022년도 공직자 안보 교육이 열렸습니다. 2022년 공직자 안보 교육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행정의 중추인 공직자들의 책임의식 함양과 국가 간 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번 교육은 강서구청 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교육에서는 전천안함 함장이자 3일6 호국보훈연구소에서 안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일 소장과 천안함 생존장병 전준영 부소장이 강사로 나서 함정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공직자의 책임의식과 올바른 국가 간 함양을 강조했습니다. 강서구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안보의식은 물론 구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강연이나 행사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.